바카스한 박스에 만원을 잡고요. 그 만원을 가지고 50군데의 부동산을 다녀보세요. 그러면 50만원 쓰죠.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겁니다. 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간단하게 묻는 전화들 이런 전화는 제가 얼마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해야 될 일들, 지금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정보라든지 아파트 하락 정보,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실 줄 알고 어느 정도 다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사실 봐도 큰 의미가 없죠. 뭐 그냥 하락한다. 어디에 몇 퍼센트 내렸다. 뭐 그런 거는 저도 보고 다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분들은 매물, 즉 급매물이 나왔는 아파트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아파트가 어딘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을 했다. 급락을 했다. 이런 것은 다 집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마찬가지 또뭐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대구의 아파트 워낙 폭락하는 시점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유튜브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매물이 나와 있는 아파트를 찾으려면 은 이런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은 실제 부동산을 가봐야 되는데 부동산을 가보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실제 가보면 정말 금매물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매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은 금매물은 내부 부동산이나 광고에 올리지 를 않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그렇게 딱 올려놓는 순간 다른 부동산에서 그런 매물들을 다 확인을 해서 물건을 훔쳐간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선의의 경쟁은 아니지만 은 내부 부동산에 뭐 매청 뭐 금매물로 해서 마이너스 P 1억 2억 이렇게 올리놓으면 그런 걸 모르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바로 등기를띠거나 아파트층에 올라가서 보통 두개의 호수, 많아봐야 세개의 호수가 다기 때문에 등키에서 주인을 찾아서 그 매물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찾아낸 매물은 내 지인이나 내 주변의 손님이 그 매물을 찾는다면 그런 분들한테 다시 팔겠죠. 왜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에 뭐 한두 군데 내놨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내놨을 수도 있는데 실제 손님을 데리고 있는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가장해서 그런 매물을 찾는 사례들도 많고요. 그리고 광고에 올려져 있으면 그 광고를 가지고 또 주인한테 찾아가서 내 손님이 지금 이걸 찾으니까 이걸 내한테 팔 생각이 없느냐 또 어떻게 하셨냐 아뭐 얘기 들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딴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따서 다른 부동산 실제 뭐 우리가 공동중개 개념으로 거래를 하면은 부동산 수수료를 반반 나눠야 되는데 광고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보고 등기를 띄서 주인을 만나서 거그 매물을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 측근한테 바로 팔면 혼자 양방수술을 다 먹는 거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서도 오리지널초급매물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음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집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직방이나 다방,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들이 올려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보거나 찾아다녀 보셔야 되고요. 그것마저도 하기 싫으면 정말 돈못봅니다 최소 해야 될게 이런 플랫폼 정도는 얼마든지 확인하고 어느 시세에 얼마가 그래야 되는지 정도 내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동네는 이런 플랫폼, 뭐 직방도 있고 다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다음부동산 다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디비 봐야 돼요.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하로 거래되는 게 얼마나 됐는지. 어차피 최하점에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초급매물을 구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실거래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급매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급매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뭐 그렇게 정보를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부동산 소위 말해서 뭐 여자 소장들이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자 유튜브에 급매물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할수 있는 매물 이라면 그냥 파시면 되고 그런게 안되면 얘기를 해주시면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다. 뭐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거꾸로 지인들도 제 유튜브를 보죠. 미분야 할인판매 그 얘기하시던데 그 동네 어딘가요? 아이 그거는 예의상 얘기를 못해드립니다. 정말 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자체도 저는 부동산한테 얘기를 안합니다. 그 정도로 미분야 할인판매는 엄청난 보안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잡비로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많은 부동산을 다녀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곳 남구라도 남구에 뭐봉덕동이면 봉덕동 뭐 수승구에 만촌동이면 만촌동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좀 잡아놓으시고 아니면 청, 큰 바운더리로 해서 뭐 남구면 남구, 중구면 중구, 달수구면 달수구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 점에 뭐이 정도의 가격 뭐 그리고 하시고 있는 곳을 들어가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까지는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시간될 때 전화를 주시면 같이 만나 뵈면 됩니다 진제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만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나서 얘기하는 거 하고는 또 내용이 틀리죠 일반 유튜브의 영상으로 얘기하는 거와 전화로 얘기하는 거와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는 세상살이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시간이 안되더라도 뭐 다른 분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 소장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무조건 박문분해서 그냥 묻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제 유튜브 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동산이나 아니면 지인들의 여자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그래도 더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죠 부동산에 문 열고 들어와서 뭐 그냥 아파트 그냥 묻는 거 하고 매물이 뭐 어떤 게 있는가 묻는 거 하고는 아무래도 소개라 하는 게또 무시 못하고 안면을 틀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신뢰가 더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을 다 뒤져서 봐야 됩니다. 저는 다 봅니다. 10개의 플랫폼이 있으면 10개의 플랫폼을 다 봐서 시세가 어째 되고 거래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고 흘러가는 방향이 어찌 되는 것까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물론 깨끗한 발음에 많은 자료를 올려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대강 입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보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적어도 이 가뭄에 50만원 정도 주고 대구 전체를 볼수 있는 이런 플랫폼 사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때문에 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은 사실 엄청나게 뭐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안 50만원 가성비에 대해서 사실 너무 허술한 건 사실인데 그래에도 불구하고 50만원씩 주고 이런 플랫폼을 보는 것은 어느정도 돈을 벌기 위함이고 나름대로 부동산 자체가 또 서비스 업에서 어느정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식당이다, 아니면 가게다, 자영업자다, 법무사다,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법무사, 변호사는 사실 서비스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고, 미분양 할인 때문에 우리가 뭐공증을 받죠. 공증 받는 비용 자차도 뭐, 매수인이 내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 공정 비용을 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정 비용 같은 경우는 뭐, 3, 40만원, 5, 60만원이면 되지만, 은 현재 중공전의 미분야 할인의 공정은 강제인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강제인낙 때문에 공정비용만 해도 180만원, 170만원의 공정비용이 나갑니다. 물론 그걸 매수인 보고 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회사에서 내주는 거지만 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지식을 팔고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하나 해 줌으로써 받는 비용이 20분이 채 안되는데 170만원입니다. 10건이면 1700만원이에요. 그런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액의 연봉자가 생기는 것이고 마찬가지 의사든 변호사든 법무사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발생되고 대부분 서비스 업종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부분 엄청나게 광고를 해야 되고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수술을 잘해야 그 병원에 찾아오는 거고, 대학병원에 찾아가는 거고, 이의적으로 어느 정도 똑똑하고, 해결을 잘해야 또그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고, 부동산 마찬가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부동산을 찾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동산들은 직접 자기가 투자도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파트 두세 채, 세네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고, 현재 그런 분들이 물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보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내가면서 사실 뭐 어느 정도 부동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아니면 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확인도 다 해보고 물론 뭐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 아니면 건축을 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지금 시기에 부도가 나는 사례들도 뉴스에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은 적어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큰 투자 제가 많이 바라지도 않죠. 많은 부동산 다녀봐라. 그리고 많은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봐라. 사실 인터넷 뭐 댓글에 보면 뭐 저한테 이건 무슨 플랫폼인가요? 이건 무슨 사이트인가요? 이래 댓글 다는 분들은 어느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댓글이나 달고 회원 분이나 되고 회원 분 옆에는 또 동그라미 별표가 쳐져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면 뭐 사실 뭐 얼마든지 제가 댓글 달아주는데 한번도 닉네임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댓글 그려답니다 저 가차 없이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냥 블랙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인터넷을 그냥 치 보면 돼요 부동산 시세 부동산 거래 아니면 부동산 어플만 쳐도 인터넷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댓글 을에 그렇게 달았다는 것은 인터넷에 그렇게 한번 쳐보지도 않고 그냥 영상 한번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좋네 이건 뭐지? 싶어서 그 댓글을 그냥 달아놔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게 되면 은한 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제가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마찬가지 제가 답장을 안 해주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근데 답장이 안 돼있다? 그럼 블랙 처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느 유튜브를 봐도 뭐 저처럼 이렇게 잔소리하는 유튜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제 자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짜를 바라고 쉬운 걸 바라고 소위 말해서 얌통물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고마운 분들도 많고 사실 뭐 보다 더 똑똑한 분들도 많고 제가 만나서도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티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또 공유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구에서 집안체를 장만하시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아니면 금매물을 구입하겠다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어플이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걸 시간이 난다면 다 집에서 뒤져봐야 돼요.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얼마까지 하락했는까지도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들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대구의 어떤 아파트 시세를 유튜브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튜브들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구에 대한 유튜브를 올리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가만 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상승장에서 물려 있거나 상승장에서 재미를 못본 분들은 하락장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들 것이고 노력을 할 것이고 부동산을 다녀 볼 것이며 이런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전화를 받고 있죠. 예전 재개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다양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물어보는 분들 중에서 뭐 경기도 전라도 경남 대부분 수방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전화만 해서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생각이다. 제가 이런 영상을 관심있게 본다면 다른 분들도 당연히 관심있게 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플랫폼을 보고 어플을 보고 알쏭달쏭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간단하게 또 설명해드리죠.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 같은 놈도 잘 없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저처럼 얘기하는 놈도 잘 없을 거예요. 오늘의 요지는 많은 부동산의 어플을 봐라. 그리고 광고도 마찬가지 다 봐야 됩니다. 직방, 다방, 네이버.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50만원씩 주고 이런 뭐, 유료 사이트를 볼 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것까지도 보고 다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가 올라갈 건데 뭐 급하게 서두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는 당연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가장 금매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금매물을 구입해야 되는 거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금매물은 금매물의 의미가 없어요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뭐 그런 매물들도 수다하게 나올 것이고 외곽 쪽으로 상당히 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금매물을 구입하고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려면은 모든 폴리펌을 동원해서 다 확인을 하고 모든 광고를 동원해서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눈도장을 찍고 얼굴을 보면서 부동산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아카더라도사들를와서 금매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그 금매물이 정말 금매물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바카스한 박스에 만 원을 잡고요. 그만 원을 가지고 50군데 부동산을 다녀보세요. 그러면 50만 원 쓰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